응. 맛있는데? 다시한 응. 번. 응. 오, 지게 다시 한 번. 음 특이하려고 하는데 달마밀이싹 와가지고 특이하지가 않아요 음음 음, 음.